여기 느낌치를 쫙, 쫙, 이렇게 찢어서.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맛있고 화끈하게 매운 요 있네 핫땡김치입니다 짜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매운 음식 정말 좋아하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맛있게 매운 핫땡김치와 함께 잘 어울릴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라면을 먹기 전에 그래도 핫땡김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핫땡김치는요 만드실 때 재료부터 엄선하셨다고 해요. 먼저 제일 중요한 배추, 식감이 아삭한 강원도 영어리 고랭지 배추를 사용하셨다고 하고요. 거기다 소금은 신안군의 천일염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매운맛을 내기 위해 때깔 좋은 국내산 고추와 함께 베트남 고추가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생강은 공에 있는 생강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이 김치는 제가 오늘 2kg를 주문 받았거든요. 근데 주문하실 때는 1kg, 2kg, 3kg를 주문하실 수 있어요. 1kg는 어 배추 반포기 정도, 그다음 그다음에 2kg는 배추 한 포기, 3kg는 배추 한 포기 반 정도인데 이건 김치 국물을 주시기 때문에 중량은 차이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제조하시고 포장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음 맛있겠죠? 그럼 이 핫된 김치를 맛있게 먹고 위해 제가 라면을 준비해 올게요. 네 이렇게 핫댕김치와 함께 잘 어울릴 라면도 준비했습니다 음. 우선은 그러면 김치부터 한번 본연의 맛을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어, 양념이 많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양념이 좀 많이 범벅이 되어 있으면 양념좀 덜어내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딱 적당하게 어, 우리 일반적인 집에서 담는 그런 김치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럼 얘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빨갛지 않아서 그렇게 막 새빨갛지 않아서 매울까 뭐 걱정 반 기대 반 설렘 반? 응? 음! 상당히 매콤해, 요 상당히 매콤해. 어. 응. 저는 빛깔이 빨갛지 않고 약간 주황빛 그런 빛깔이라서 그렇게 안 매울 줄 알았는데 와 매워 매워 매워. 근데 너무 깔끔하게 맵다. 응. 이거는 밥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요 응. 이 주먹밥 위에 제가 김치 하나, 이건또 무참치 이렇게 요거 한번 음 맛이 뭐요 김치가 맛있는 것 아시지 이에요음 그럼 이제 라면 을본격처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라면에 와 진짜 이것은 와. 말보 뭐요? 역시자르죠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게 었다. 김치에다가. 개인적으로 음. 제가 <목소리도> 푹 익힌 음. 라면 좋아해서 라면 을푹 익혀왔어요. 라면 한입 하고. 김치 하나 쫙 찢어서 김치를 이렇게 해가 음! 진짜 깔끔하게 요 진짜 깔끔하게 해요. 음! 김치가 맛있으니까 라면이 너무 극대화된다. 음. 여기는 김치를 쫙쫙 이렇게 찢어서 라면 면서 음. 느금 음. 매운데 진짜 맛있게 먹어. 음. 음. 음. 계란에 김치 이렇게 싸서. 음. 음. 아. 아. 아. 아! 네 오늘은 요 인데 하트. 김치를 먹어봤는데요. 이게 양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일반 김치처럼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타고 너무 빨갛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맵지 않을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상당히 화끈하게 매워요. 근데 이 화끈한 매운맛이 깔끔해.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뺏기는 거지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김치도 아삭아삭하고 아 감칠맛에다 밥이랑 먹어도 괜찮고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신김치를 좋아해서 좀더 익혀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최고였어요 깔끔하게 매운맛을 찾으신 분들은 요 핫댕김치 드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어, 드시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게 진짜 화끈하게 뵙거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